그리고 이제 다양한 액션 액션 광장에 들어가시면은 어, 다양한 기능 다양한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댄스가 있고 동작이 있고 장난기가 있어요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요 어 보시면은 약간 동작에서 쿵푸 하는게 좀 재밌어서 쿵푸를 보여드릴게요. 이게 보시면 서브모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작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자 그리고 딸껍질. 이렇게 눈을, 눈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장점이 아이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좀 사랑을 받고 있어요